이 정도면 태양신님한테 진짜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텔레포트 되는 건가? 오. 으, <놀라> 야. <놀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예전에 제가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환원이라는 공포 게임을 만든 레드캔들즈의 나인솔즈라는 게임입니다 공포게임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액션게임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액션 플랫포머 게임이고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인데 헌글 정발이기도 해서 가볍게 즐겨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레이해볼까요? 오 레드 캔들즈가 대만이죠 아줌마 못생겼어요 아 가차 없네 헉! 뭐야 주인공 죽었어 사지가 다 찢겼는데요? 으아 머리 깨졌.. 뭐야 저 척소들 환원에 나오던 애들 아니야 세계관이 이어지나? 그럴리가 없잖아 멍청아 어? 아니 근데 연출이 진짜 그 약간 정신세계로 들어갔을 때와 비슷해요 연출이 분위기는 완전 다른데 레드캔들즈 게임이라는 게 바로 단박에 이해가 되는 뭐지? 어? 다시 부활했어. 아니 부활 하자마자 하는 짓이 담배 피는 거야? 형아 이름이 헌헌이에요. 헌헌. 저 멀리에서도 생선구의 냄새가 나서 형아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오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역시 형한 대단해 와 이거 한글아가 현지인이 했나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했나봐 그런데 오늘은 내가 식사단분이었는데 잊어버린 거야? 내가 엄청 열심히 만든 비장의 요리니까 벌써 배부르면 안 되는데 이번엔 맛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군 얼마든 먹어줄게 맛이 정상이었으면 좋겠군 <웃음> 일부러 배를 채운 거구나 이제 봐봐요 주인공 다크서클 심한 거 헌헌의 음식에 시달린 거라고 에 <웃음> 이번엔 나만의 비법을 써서 진짜 맛있을거야 걱정하지마 밥 얘기하다 까먹을 뻔했는데 형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 비밀기지에서 얘기해줄테니까 따라와 지금 액박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무슨 검 같은 걸 휘두르네요? 검이 근데 손가락으로 휘둘러요 그죠? 특이하네 진짜 검이 아니라 약간 검기를 다루는 듯한 그런 느낌 점프다요 이게 먹어지네. 동굴에 있던 백골의 유서. 데이터베이스에 동굴에 있던 백골 유서의 기록. 상세보기. 어떻게 보는 건데? 오, 약입대. 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단약 흡입기. 뛰어난 공예 기술을 지녔으며 장인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국에서 제작된 약입대다. 다음 카테고리. 확장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공굴에 있던 백골의 요소 미쳤다 모두 미쳐버렸다 아 RPG가 있네 RPG의 그 장르가 있네요 X를 눌러 적에게 사면격 사용하기 기본적인 콤보인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발견됐던 장소인가 봐 여기가 여기야 여기 응 이쪽에서 저 위를 봐 내가 예전에 제사 때 쓰는 꽃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붉은 히비커스라는 꽃인데 제사를 할땐꼭 있어야 돼 어르신들이 붉은 히비커스는 용기를 상징하니까 꽃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러셨거든 내가 몇 번이나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를 해버려서 혹시 형아가 좀 도와줄 수... 어 뭐야? 히뻐막 왜 거기 있니? 어? 잠깐만 돼지가... 단강이 나타났네? 이름이 단강이야? 어? 이봐마 응. 이제 하다하다 꽃까지 쳐먹으려고 그러냐? 어, 도망갔다. 그 어, 단강이 물어가버렸어. 너무 아쉽다. 그치만 괜찮아. 내가 저 단강보다 훨씬 더 커다란 꽃을 찾을지도 모르잖아?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테니까 빨리 마을로 돌아가자. 나중에 마을 밖에 가서 또 찾아볼게. 기다려 내가 가져다줄게 아직 멀리못 갔을거야 둘다 같은 말이잖아요 선택지 따위 없는데 왜 선택을 하라는 거야 내가 가져다줄게 어? 안 그래도 돼난 괜찮아 진짜 가려고? 알겠어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안 다치게 조심해 안갈 건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2년 전에 형아를 만난 것도 바로 여기였는데 여기서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산이 오르릉 거리더니 눈 앞에 있던 절벽이 갈라져버렸었지. 생김새가 다른 사람은 처음 본 거라 얼마나 놀랐다고. 오, 말을 한번 대화를 나누면은 똑같은 얘기를 안 하네요. 말을 못 걸어. 되게 좋다. 퀄리티 좋다. 기쁨이 싸대기! 어? 뭐야. 공격을 안 하고 도망다니네요? 돼지가? 어? 뭐야. 대쉬 어? 이거 막긴가 일단 얘는 공격을 안하니까 으악 이거 좀 고호한데 게임이? 붉은 히비커스 상세보기 도화촌 주변에 잔뜩 피어있는 꽃. 아 잔뜩 피어있어? 제사를 지낼 때 장식으로 사용한다 아난도 뭐 되게 희귀한 꽃인줄 알았네 낙댐 없구요 다치진 않았어 요 형아? 그 돼지 엄청 컸는데 자 꽃바다 와 진짜 가져와줬구나 역시 형는 대단해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크다 정말 예뻐 고마워 형아 이제 빨리 마을로 돌아가자 오잉 전보장 왜 쓰는 거야? 아 내가 인간이 아니어서 정체를 가리려고 쓰는건가? 정말 많다 풍작이었으니까 다들 제사가 다가오기 전에 남은 식량으로 물물교환하러 왔나봐 형아가 우리 마을에 오고 나서 2년 동안 계속 풍년이었네 역시 형아는 우리 마을의 복당이야 특히 저번에 장로님을 도와서 쥐떼 문제를 해결했을 땐 어르신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형아를 칭찬했었지 그래도 우리 도와준 사람들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는 태양께도 감사드려야겠지 집앞에 생선 말려놓은 거깜빡했다나 먼저 집에 가서 챙겨놓고 있을게 너무 늦지마 무녀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선조는 위험하고 황량한 땅에서 매일 추위와 맹수의 공격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단다. 이 자신 태양께서는 힘겹게 살고 있던 인류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는 없었어. 그래서 열 개의 태양이 강림해 주셨지. 와 여기는 태양이 열 개인가 봐요? 태양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선의의 무기를 들리민 아둔한 이들은 그 불경함의 대가로 천벌을 받아 온몸이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단다. 그러나 경건하게 예를 표한 이들은 아흔아홉 하늘 위의 선계로 이끄시어 풍족한 삶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지. 천지전능하신 태양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물의 이치를 가르쳐 주셨단다. 그 전에 뜨거워 뒤질 것 같은데? 왜 인류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뜻높으신 태양께서 우리 인류께서도 신의 성품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란다. 복숭아가 무르익을 때마다 열태양께서는 선계에서 선한 자를 열어 선택하시지. 신께 선택받은 행운하는 승천에 태양일부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단다. 그냥 뒤진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착하게 지내렴.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신실하다면 언젠가는 선택받게 될 거란다. 언젠가는... 뭔가 쎄한데? 가면들도 다 이상해. 태양이 쉬어, 푸디 혀 소원을. 뭐야, 얘는? 와, 씨. 플레임 자화상이 여기 있네. 뭐냐, 뭘 봐. 저리서 꺼져저 치들 꼬락선이 좀뭐라지지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다고. 작년에 운이 좋아서 우리 큰딸이 선택받았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실령님과 함께 지내면 어떤 느낌일까? 틀림없이 즐거울 테지만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다들 모르겠군. 너무 쎄한데? 그냥 산재물로 받쳐지는 거 아니야? 형아 오늘 고마웠어. 실령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제사 때이 꽃을 달고 있는 게 우리 전통이거든. 꼭 그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들 큰 꽃을 달수록 더 멋지다고 생각해. 헤헤, 형아가 날 얼마나 아끼는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형아랑 이렇게 숲에서 산책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네. 내가 선택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엄마랑 아빠가 신령님께 나를 추천해 주신 걸까? 아니 플래그를 지금 한 35만 개 정도 세웠는데요? 형아테 모르는구나. 아무렴 어때 일단 집에 가자. 며칠 있으면 제사니까 할 일이 많아. 그래 이제 그딱 선택받은 그 제사라는 거를 지낼 때 뭔가 일이 나겠지. 형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날은 실령님이 우리 엄마랑 아빠를 선택해주셔서 다들 우리 가족을 축하해줬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집에 나만 남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어 실령님께 선택받는 건 좋은 일이니까 슬퍼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비밀기지에 숨어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절벽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처음엔 형아가 말도 안 하고 맨날 모자도 안 벗고 그래서 이상하고 무서웠지만 형아는 요리도 엄청 잘하고 내가 잠을 못잘 때 형이 얘기해줬던 얘기들도 다 재밌었어 그리고 또... 형아는 엄청 쎄! 얍얍! 밤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도 고칠 수 있고 사냥 실력도 최고고 먹다 최악었다 임마! 내가 왜 실력님께 선택받은 걸까? 형아도 같이 갈수 있으면 좋을텐데 혼자서 낯선 곳에 가려니까 아무래도 좀 무섭다 형아 진짜 제사 때 와서 안볼 거야? 나한테 진짜 중요한 날이니까 형아도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 많은 곳은 싫어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긴 형아는 항상 그렇게 말했었지 알겠어 오고 싶어지면 언제든 와도 돼 혹시 오면 나한테 꼭손 흔들어줘 그러고 보니까 나 가고 나면 형아가 진짜 괜찮겠어? 밥잘 챙겨 먹을 수 있어? 쌀은 쌀통에 있는 거 까먹지 말고 상에 과일 있으니까 다 말라버리기 전에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무서 엄마인 줄 알았네 보아촌 제사 당일 밤 뭐야? 엥? 예, 접니다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최신 기술이 있어? 때가 됐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반년 후에나 다시 통로가 열릴 겁니다 서두르세요 동물들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업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시길 어? 플레임 독닥독닥 무슨 꿍꿍이 수작이야. 혼잘 말좀 했을 뿐이야. 흥, 입만 살아서는. 사카다나 뒤집어 쓰고 있다고 네 녀석이 수작을 꾸미고 있다는 걸 모를 것 같아. 선견이 실령이니 그딴 게 어딨어. 와, 얘가 제일 똑똑하네. 어느 눈머리에서 나온 헛소리일지 몰라도 보통 수상한 게 아니야. 웃을 테면 웃어. 두고 봐. 내가 이왕청이들한테 똑똑히 증명해줄 테니까. 그런 거 치고는 근데 너무 술만 처먹고 있는데. 이게 뭔가 대사가 의미없는게 아니어가지고 좀 진지하게 보게되네요 우와 펑펑터진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면 사람이 개박하다니까 신념이 딱 그렇지 헉! 축제야 하나봐 오 여기 오른쪽으로 오니까 부금 커지는거 연출 대박인데요? 사자탈이다 받은 사람은 실령님과 같은 곳에 가겠지. 부럽다. 아, 이쎈한데 느낌이... 아, 저렇게 꽃을 달고 있는 세 명, 저기 오른쪽 아래 보이죠. 쟤네는 가면을 안 쓰고 있네요? 와, 뭐야?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실령님한테갈수 있을 것 같거든? 와촌의보니가삼가실령님의 <웃음> 뜻을 받든아이다태양의명을받든나니 비천옥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태양신님한테 진짜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텔레포트 되는 건가? 오! 아! 와!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 목이 360도 돌아갔는데요? 아니 이게 맞아? 잠깐만 잠깐만 어야 야! 안은 이여져 호남! 형아 2년동안 날 아껴줘서 고마워 나 먼저 갈게 헐! 어 달린다. 숫! R B를 눌러 비천옥자에 부적 붙이기. 오! 저게 뭔데? 크으, 간지. 허어. 와 비천옥자 폭파시킨거야? 실령님이여 신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형아? 이게 무슨일이야? 난네 형이 아니야 난 간다. 혼자서도 잘 지내 이럴 땐 매정하게 얘기하자 무슨 소리야? 형은는 형아잖아 그럼 형아는 누군데? 아까 그건 뭐야? 왜 그런짓을 잠깐만 어디가려는거야 형아? 비를 길게 눌러 소송로 해킹하기. 오, 약간 이야기 전개하는 방식이 산나비랑 되게 흡사해요. 흡입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인체 처리장? 왜 <웃음> 뭐가 지가 날아간 신체가 여기 양쪽에 있어? 뭐하? 뭐하는데 여기? 엘비를 둘러 적격공격 챙겨내기. 아, 방어 맞네. 알비를 눌러 적에게 부적 붙이기 부적 폭발 우와우 뭐야? 엥? 오얘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아닌가 방금 폭발로 <웃음> 자기도 데미지를 입었나? 위키를 눌러서 야입대로 체력 회복하기 아 담배 음 이게 체력 회복이구나 뭐야 이게 조작하기 우와 고목로드 쉬기 뭐뭐 뭐 세이브하는 인가봐요 덤벼 펑 엥? 왜 안터져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띠지 말고 꾹 눌러주면 돼. 시체가 몇 개야? R T를 눌러 함정 통과하기. 대시. 조작하기. 행. 젤라틴. 죽기피해물든 히비커스. 와..씨.. 양식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원인을 채집해 해체 및 분류를 진행한다. 꽃같이 활용할 수 없는 자원도 자주 원인의 사체와 섞여 자루에 들어간다. 헌헌도 꽃이 이렇게 된 모습은 보고 싶지 않겠지. <웃음> 저 왼쪽 위에 파란색이.. 아 파란색의 부적인 애들을 때려야 부적을 붙일 수 있네. 아..곤방대.. 곰방대 맞아? 이거 이름이 뭐더라? 약입대 지금 뭘 하고 있는거지? 몸을 가공하고 있네요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헉, 아이의 신체도 있어 아! 패링을 하면 부적이 차는구나 때리면이 아니라 일단 막기 판정은 되게 좋거든요? 뭐야 이건? 푸사? 사진 찍어주는 덴가? 원인의 기원. 원인의 사용법과 출처가 담긴 작업 안내서. 원인은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행성에 서식하던 동물이다. 이별은 호천구의 우주 망원경에 서 처음으로 관측된 바 있다. 이렇 알려진 창백한 푸른점 중 원인은 고도의 지능을 지닌 면 안내는 생명체 중 하나이며. 원인이 사람인 자구나. 원인. 유전자 재조합을 거치지 않고도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갖춰 추상적 사고를 할수 있다.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무리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어 포획시... 이 인류가 원인이라고 불리는 거 아닐까? 헉! 재물 하나가 부족해서 양식구역에 이상 발생, 생명체 불법 침입 감지, 빨간색으로 지 표시가 돼 있네? 요란하게도 저질러주셨군요. 덕분에 신봉례도 한동안 소란스러워지겠습니다. 왜 예정보다 일찍움직인 겁니까? 그건 계획이 없었을 텐데요. 아 원래 재물을 다 바치고 나서 문이 열렸을 때 잠입해야 되는 건데 제 이름 뭐야 환환이야 원원이야 윈윈이야 헌헌이구나 다 틀렸네 미친 어제거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구나 원인 꼬마를 구하기 위해서였나요? 자꾸 계획이 없던 일을 저지른다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중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어.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참견마 문제없습니다. 제 분수는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게 다만 기계를 조금만 더 늦게 파괴해주셨더라면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해드렸을 겁니다. 조금 더 협조적이셨으면 좋겠군요. 진작에 좀 하지. 지가 일천이 늦은 거 가지고 내 핑계를 대고 있네. 뒤지고 싶어? 너풀동부였으면잘렸어 임마! 오 이런 상황이 안좋아요 검은소입니다 침입경보가 발동됐어요 경비병들을 모두 처치하면 문이 열릴겁니다 어서 처치하세요 말이 쉽지 아! 일단 화살 쏘는 애부터 이거 잘 싸우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잘 싸우겠는데요? 보는 맛이 좀 있을듯 쏫 캐릭터 레벨업 스킬포인트를 1 획득합니다. 오! 부적 폭발 피해 증가, 방어력 증가, 공격을 정확히 튕겨내지 못했을 때 받는 고정 피해 감소, 폭파 데미지 증가, 부적 폭파 딜이 약간 애매해. 아 이게 세 칸을 한 번에 먹는구나 어쩐지 맨날 모자러더라 그러니까 부적이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데미지를 한 번에 많이 주나봐요 근데 게임이 이정도 난이도는 있어야 할 맛이 나지 드디어 못쓰다 그렇게 요란하게 등장하지 말라고 약해보이니까 아, 야. 와 이거 으악 한 번에 팡 조작하기 어디가요? 아니, 아, 조금만 더 줘. 어? 보스 챌린지 0초가 잠금 해제됐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보스 챌린지 우와 제작 예정 중인 보스인가 봐요? 잠깐만 나 회복 좀 하자. 이게 잘 막기만 해도 부적이 누적돼가지고 딜을 넣을 수 있어요. 막는 거에만 집중해도 못 막으면 뒤지는 거고. 와 뭐야 이 패가 있어? 1분 30초 아 이대로 클리어인줄 알았더니 뭐? 뭔데? 와저 공격은 안 막아지나봐 아야 어마어마하군 오케이 포션 하나로 끝냈다 빨리와 현기증나 어? 야저 공격 한대 맞고 뒤져? 오케이 훨씬 빨랐다 여기 대쉬 무적인데 저 친구가 때리려고 하면 뒤로 빼가지고 대쉬로 뒤로 피하려고 하면 못피하더라고요 아야 뭐야 와저 무슨 스킬이야 어 어떻게 피했다 아, 저거 왜안 막아지냐. 3패 아 좋았다 2패 깔끔하게 이렇게 A 와 최고 기록이 1분 5초야 퍼펙트 한 대도 안 맞고 저렇게 깰 수가 있나봐 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정상을 노리고 싶지는 않고 네 챌린지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 했네요 와 그냥 좀 그럭저럭 재밌어 보여서 한번 맛보기로 해볼까 한 게임이었는데 아 나인솔즈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스토리 몰입감도 굉장히 좋고 산나비 다음으로 또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액션 플랫폼 어 게임 찾아왔고요 이것도 정식 발매될 때까지 존버 해야겠습니다 한원에 이어서 또 다른 대작을 만들어 나갈지, 레드캔들즈 기대하고 있을게요. 나인소울스였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 <목소리>